사랑하는 서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접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간만에 한번 업로드를 해보는데 어, 밥도둑 편입니다 밥도둑 편에서도 어, 이 우렁을 넣어서 자작하게 지진 강된장하고 이 호박잎 하,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. 많은 분들이 제가 홍어나 뭐 낙지 이런 종류를 더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을 저는 제 최애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호박잎과 강된장 그 옆에는 간장 돼지 불고기인데, 이것만 놓기엔 좀 그래가지고, 고기도 같이 좀 넣어서 싸먹어보려고 이것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이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. 매콤하게 해가지고 지진 강된장. 아, 그리고 이 강된장은요, 저 이제 여자친구 어머니, 미래의 장모님이시죠. 예. 네. 대충 네,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거에 제가 우렁이랑 청양고추를 좀더 넣어서 또 자작하게 한번더 자작하게 한번 더 졸여냈습니다. 마늘도 넣고, 고추도 넣고. 와. 야, 진짜 오래 기다렸다. 먹으려고. 아, 아, 아, 진짜 최고 이거. 아삭한 양파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맛이 좋습니다 사실 고기는 굳이 준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고기를 넣어서 싸먹으면 또 맛이 좋아요 음. 자, 하나 또잘 싸서 찢어진거는 조그만거랑 사서 조그만게 없네 여기 써야겠다 요거방집은좀 찌거나 아니면 살짝 데쳐가지고 찬물에 좀 담그셨다가 물기를 좀뺀 다음에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야강된장 야, 죽인다 이거 청양고추 좀 넣어가지고 좀더 칼칼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맛이 진짜 깊어요 와,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아 어. 진짜 최고다. 아. 멸추도 같이 들어있고 그냥 이거에다 만밥 비벼 먹어도 진짜 몇 그릇 진짜 뚝딱이겠네 가서 후방잎은 이제 5월 중순부터 한 7월까지 드실 수가 있거든요. 그때 새 잎이 난게좀 연해가지고 굉장히 쌈싸 드시기 좋습니다. 아, 우 강된장, 강된장 이거 미쳤다. 진짜. 아, 진짜 맛있다. 고기 없이 딱 이렇게만 싸도. 자, 우렁살을 또 많이 넣었거든요? 보시면 우렁. 한번 떴는데 두 개가 올라오죠? 음. 이런 건또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면, 시골 같은 데 놀러 가시면은, 시골 평상 있죠? 평상인데 저녁에 조금 이제 선선해질 때, 평상에서 이렇게 하, 목이 불편했고 구워 먹으면 별게 막히거든 요 음. 어. 여름이 오면 더워지는 건좀 싫은데 호박잎이나 이런 쌈 채소가 굉장히 맛있어지는 거 음, 그건 진짜 좋아요 수박하고 자, 이번에 양파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2004년도인가요? 그때 처음으로 아프리카TV에서 한번 먹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이게 맛있다고 이렇게 좀 지금 드시는 분들 도 많더라고요. 양파쌈으로도 기가 막힙니다. 음. 어. 또 크게 싸서 와이 아... 보면은 호박잎에. 향일거라 그런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맛있어 신기해요 자 오리지널로다가 밥이랑 잘해주시는 우렁강된장만 음. 아, 이 강된장, 아, 호박잎 메시지네요. 진네요 진짜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자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호박잎 같은 경우는 지금 뭐재래시장이내이는데 가시면 지금 이제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라고 시작했으니까 아 이거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어 한번 사서 이 찌거나 데쳐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굳이 여러분들또 강된장이 아니더라도 어, 그냥 자박하게 된장찌개처럼 조려내 가지고 이렇게 떠서 같이 싸 드시는 것도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. 음, 우렁 좀 넣으시고 어. 아니면 뭐 고기 같은 거 구우셔가지고 고기 구운 고기에다가 뭐 된장 같은 거만 넣어가지고 싸서 드셔도 이 호박님은 충분히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들. 자 어떻게 이번에 준비한 밥도둑편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